잉야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년만에 플레이하는 또 게임 반드시 한 명은 죽는 죽음의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오,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거의 1년 전에 했더라고 그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플레이 해볼까요 네. 자, 여기로 가자. 오케이, 게, 게임이 시작된 거 같고만. 아 너무 무서워, 얘들아!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, 안 보여. 요즈는 이런 거 무서워. 넌 제일 첫 번째로 죽일 거야. <웃음> 죽이는 게임이 아니야. 살아남는 게임이지. 얘들아, 꼭 살아서 만나자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뭐야? 열쇠가? 크리스틱스 앤 웰컴. I want to play your game. 시작한대, the door to this room w open w i n d o w 1 6 s e c o n d 얼굴에. <목소리나> 시한폭탄이 달렸는데 저 옆에 있는 열쇠로 어 진짜 열쇠를 찾아서 이 시한폭탄을 떼야된대. 아, k e r She's a poker. s h 꼭 터졌으면 좋겠다. s <웃음> <웃음> 첫 e s 단계부터 죽는 사람은 없겠지. 아 이거 여기서 뭐는... 죽는다 그래. 1 1 개의 키 중에 진짜 키가 있군, 있다고 하는 군. 자, 어. 그럼 애들아 꼭 살아도 만나자. 어, 풀었다. 왜 이렇게 빨라. 아주 운이 좋은 녀석이네. 어나 그래. 키가 없어. 3 0밖에안 남았는데. 왜 이렇게... <웃음> 깨지. 아니, 열쇠 어떻게 겼어 아. <웃음> 아, 아, 풀었다! 어? 아, 풀었다! 숨고... 아, 풀었다! 잠깐만, 이건 아니지! 뭐야, 에이, 미호 벌써 거 죽는 거 아니야? 잠깐만! 어? 설마, 1단계부터! 이건 아니지! 아! <웃음> 미호가 죽었나봐. 미호 머리가 됐다. 터졌어. 머리가 어, 머리. 얼마 <웃음> <웃음> 미호가 죽은 건 아니겠지? 진짜 미호가 죽었어, 얘들아 미호가 안 보여. <웃음> 마음이 아파.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1등하고 만다. 자, 49개 중 박스에 7개의 키만 있대. 우리 근데 7명 음. 이하라서 다살수 있겠다. 우리 5명인데. <웃음> <웃음> 몇명이 <웃음> 죽은 거야? 많이 죽었구만 아,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! 응! 내, 내가 반드시 살아남는다 어 상자 푸는 데 시간 꽤 있네? 네, 언박싱 언박싱 해볼게요 언박싱이래 오늘 실버버튼 왔는데요? 실버버튼 <웃음> 언박싱 해볼게요 어! 야, 뭐야 어, 발견했나 보다 야, 벌써 실버버튼 받았어? 어, 여... 나 키, 나키 찾았다, 아싸. 아, 까먹었다, 아싸, 도와줘. 자, 근데 이게 풀어주는 걸 도와줄 수 있어. 도와줘. 좀 도와주라. 알았어, 도와줄게, 도와줄게.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키를 찾았지만, 어, 여기 키, 여기, 여기 있어, 여기. 어, 여기 키. 도와줘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키, 도와줘. 뒤에 있어, 뒤에. 어, 키다. 아. 키가 나오질 않아. 자 그럼 요루루랑 지금 댕댕이만못 찾은 거야? 댕댕이 찾았다. 나만 못 찾았어. 근데 저기 안에 있는 좀비 친구는 우리를 도와줄 생각 안 하는군. 아기 이기적인 이기주의네. 친구야. 진짜 머리 터트려버릴까? <웃음> <웃음> 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수 있어? 어, 여기 케 여기 케 여기 케 여기 케 여기 케. 아 아. 여기 케. 얘들아. 댕댕이야. 얘들아 나 먼저 들어갈게. 나도 들어갈게. 고마워 얘들아 너네 덕분에 살았어. 나도 나도. <웃음> 너는 비타나진 거야? 오 그래! 리아야 거기서 뭐해? 그렇게 해? 어? 깝죽거리다가 골로 가! 울려 울려 울려 울려 울려. 너네, <웃음> 너네 잘 봐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사람이니까. 오케이, 다음 방! 자, 아, 이번 방은... 그거네. 맞아, 이거 빨리 못하면 옆에 사람이 이거 먼저 폭탄 터트리는 사람이 주, 그, 죽는 거잖아. 응. 내가 알기로는 이 전선을 똑같은 색깔로 쭉 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아 좀비 친구 잘 해보자고 뭐? 아 잠깐만 친구야?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? 여로가 <웃음> 저거 봐두 명이 사는게다 불리하다니까? 자, 이렇게 하고 오, 이게 협동심이 중요하다고 오오오 지금 저쪽은 한칸 남았어요 지금 아직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상태 지금 엄청 불리해졌거든요 지금 뭐 잉어맨팀잉어맨팀 팀 지금 핑크머리 하나 아, 맞추면 오! 아! 난 전선을 맞추지 못했어 자, 저는 죽었으니까 관전하겠습니다. 얘들아 화이팅. 야보나 <웃음> 무서워. 뭐야 나 우리 생명밖에 안 남았는데? 이거 원심 불리기 아니야? 이거는 이거 러시알룰렛이야 룰렛 러시아. 로시알 룰레시야. 뭐? 이게 뺑뺑 나 근데 돌아가면서.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프겠다. 응. 뺑뺑 돌아가면서 총이 나가는 거지, 랜덤으로. 왜누 너가 방금 두 명을 터뜨리고 왔어. 내가? 음, 너네들은 꼭첨벌 받아야 돼. w many notations would you like to add to that? Igoya! Igoya! Igoya! Igoya! i g 어차피 랜덤이기 때문에. <웃음> 아니, 설마 내가 죽겠어? 내가 죽는 일은 개미가 개미가 인간이 오? 되는 것보다 희박해. 그러니까 내가 되겠는데? 죽으면 미인 박명이란 말이 사실인 거야. 그니까 러 미인은 빨리 죽는다? 응. 음. 오, 안 아, 썼어, 내가... 안 썼어. 안녕하세요, 총무가 <웃음> 참 이쁘습니다. 아니, 아직 모르는 오! 거야. 오! 오! 오! 아, <웃음> 아 짜증나, 재수 없어. 왜 죽고 저래? 어? 어 아, 아,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. <웃음> 그랬잖아, 내가 미인 박명.. 방명... 뭐야? <웃음> 뭐야, 왜, <웃음> 왜 그래? <그렇게 웃음> 오 날수 날수 날수 끝났나? 뭐야 이 되면? 아오 뭐? 날수 날수 날수 끝났나? 이러면 뭐? 게임이 끝나는데? 어, 어? 뭐야? 하이? 뭐야 나 그러니까 요루루는 미인이 아니라는 거네 미인은 어? 미인은, 그... 미인은 빨리 죽는데 그럼 빨리 안 수... 죽었잖아. 천천히야. 아, 그 <웃음> 내가 더 이, 내가 더 이쁘다는 거지. 야야, 자, 네가 해. 그냥 귀여운 날을 위해 죽어. 세상엔 야, 반대... 나의 귀염을 못본 사람들이 많잖아. 응? 얘는 아까부터 지가 귀엽대 누나를 파볼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<웃음> 너무 심해. 오 디오. 자이 외줄 타기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. 열쇠는 딱세 개밖에 없고요. 오, 오, 그러면 이거 여러분은 못 깨겠네. 오, 그러게. 오, 오, 오 리아가 오, 잘하는데. 오, 요루르는 아예 또저 뒤에 있고요. 오오오오오 <웃음> 요루르 되게 집중하는 모습. 뭐야 이 느린 보낸? 비켜라! 생존자는 나니까. <웃음> 저위 1위는 1위는 누가 될 것인가? 비켜라! 아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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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음, 둘다 생존했네. 음, 이거 좀 넉넉하네, 음, 시간이. 어, 자, 예,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줄게. 음. 아래에 있는 검지색 버튼 보이지? 음. 그거를 광클해서 더 빨리 누르는 사람이 저 가운데에 있는 톱니바퀴를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어. 음.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. 그럼, 마지막 매치야. 그래. 죽여버리겠어. 과연, 건... 과연 건... 누가 더 마우스 클릭을 잘할지. <웃음> 한번 좀 박진감 있게 해봐. 죽어라, 김기아! 오, 완전 막상막합니다. 가운데에서 어 김기아 쪽으로 좀더 다가오는 데 거. 야. <웃음> 어... 마우스 클릭이 엄청납니다. 과연 <웃음> <웃음> 누구 얼굴에 이토티 바퀴가 갈 것인지? 기와주세요 도와주세요. 살와요 자, 이렇게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죠 미인은 빨리 죽는다 하지만 요르르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<웃음> 끝까지 생존하신 우리 요르르님 미인이 아닌 요르르님 축하드립니다 아, 아, 무슨 소리세요 <웃음> 귀엽고 끔찍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은게 아닐까요 자, 마지막 그녀의 비그 기압 악마였다 <웃음> 네, 이영상 결말 악마였다. 그녀는 엄마, 무슨 소리세요 <웃음> 엄마. 자,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